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, BBS 불교방송입니다. HLDA 지금은 갤럭시 S23, 게이밍 퍼포먼스의 짜릿함에 빠질 시간, 갤럭시 S23 삼성 갤럭시 S23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.